님이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거면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김주 님 쳐져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하신 분이면 옷이 어, 매우 샤프 하신 분 어, 약간 2등에 1등 하신 분입니다 팔길 하셨던 김주 님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플렉스 화이팅 알겠습니다 이번 판에 플렉스 많이 잡아 볼게요 플렉스 생각보다 많이 안 잡은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아까 그 1번 팀만 잡았고 2, 3번 팀 많이 안 잡은 것 같아서 또 플렉스 팀도 많이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자기장에 또 바로바로 뛰시네요 바로바로 뛰시는 분들이 많네요 공방처럼 자, 하틴에 많이 내리고 짤파로도 많이 가고요 위쪽에 오 카오에 카오에 없네요 카오에 안 내고 다 아래쪽에 많네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웃음> 생각 위쪽에 많을 거라 생각하시지 않고 아래쪽으로 많이 가네 오 이렇게 되면 플렉스팀이 지금 같이 가요 야, 위쪽에 카오 땜모 파라다이스 어!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웃음> 의외로 파라다이스가 없는데 많이 올 거라 생각했는지 파라다이스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플렉스 팀과 지금 14번 팀인 오살 팀이 지금 같이 붙었죠 rb 팀이 하틴에 편하게 파밍하고 있고요 이쪽에 지금 2 5번에 어쩌다 치킨 팀이 졸지에 지금 혼자 하게 됐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플렉스 1번 팀이 짤파 내려갔고 13번에 지금 5살팀도 우측으로 갔고요 자 하지만 자기장은 배민팀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부캠에되있고요 루이스 좀 볼까요 뉴어클랜 루이스 들어왔고 하나 다운이고 자1인칭으로잘 잡았습니다 반드님아 피카츄님 오늘 죽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피카츄님. 자 이분들 아이디가 비슷비슷해요 코리아님. 자 좋습니다. 자 우측에 이러면 릴스 앞쪽 짤파에 들어왔죠. 릴스 앞쪽 짤파에 들어왔고 릴스 안쪽에 있는 팀이 좀더 유리하고 자기장은 조금 붙지만 이쪽에 이분 신이에요자 그거 좋구요블랙스팀 아쉽게 두 분이 다운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치열해요 제가 다못 잡을 수가 없네 플렉스님 뒤로 빠집니다 판명 못하셨어요 <웃음> 어, 옷이 훌륭한 어, 피그님 플렉스 핑크 피그님네요 분들은 다 옷이 특이하네요 습니다. 이제 화면에 오히려 여러분들 보니까 큰 도시에는 한 팀씩밖에 안 늘어요. 이쪽도 지금 16번 팀도 하고 있죠. 좋습니다. 21번 어 이쪽 교전하고 있어요. 교전하는 거 내려 볼게요. 아, 마 멀님. 자, 플렉스팀 나타니다 있고 무설 팀이 를 내서요 자 플렉스팀 위치가 약간 불리합니다 자, 위치가 아래쪽에 있어서 불리한 편이에요 이걸 피지컬로 훅고 나와야죠 카구님이 좌측에 벌려줬는데요 자 플렉스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소지는 쉽게 소지는 못합니다. 이미 저쪽으로 크게 센스 있게 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아, 예. 이쪽이 교전을 하고 있고요. 21번 팀 어딨죠? 자 21번에 지금 다운을 키고 동질님이 커버로 잘 들어왔어요 자파이널 아래쪽 은선에서 싸우고 있죠 자 여기 있어요 건님이 아쉽게도 생각합니다 자이제 차가 많이 없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 제다 보이지가 않네요 자 아래쪽에 지금 유진하고 있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위쪽은 너무 편하게 팜에 하고 있어요 20번팀 어딨죠? 20번팀 받아라 요청이 또 있어서 20번에 백의민족팀 아남님과 미엠님 자, 오토바이 타고 쭉 들어오고 있어요 자 자 이렇게 19번팀 어디죠? 19번팀 아니 제 컴퓨터가 좋은데 좋은데 왜 이럴까요? 심지어 2컴인데 배민, 배민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센터올려가보자 자, 지금 페이지 2, 어그음에 페이지 2인데? 역시 어디서 에쏠지 몰라요 난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 이곳은 산역입니다 난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누군지 어딘지도 모르게 있는 이 상황 빠르게 정리되죠 학수님, 알바카님. 자 그냥 겨우 돌아 누워 있어요. 자 너무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늘정원에서 쏴요. 학수님 팀팔명해서 가야죠. 그렇죠. 우리 팀 템은 바로 먹고 가겠다라는 이 쿠스만이지. 지금 두고 있는 게 이십일 번 팀이 않습니다. 잘했고, 전장차로 들어오고 있어요. 님. 아, 부딪치면피해면 죽습니다 오우 어 훌륭한 컨트롤 자 H&M 감소님 가고있는데 왼쪽에 따라서 가네요 어, 이거 어딜든 많습니다 자부상자 챙기고 있고요자 하늘정원에 지금 다리를 잡은 팀이 그래도 자리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번에 지금 리얼클랜 지금 아래쪽으로 크게 돌려고 하시는 생각일 것 같아요 좀... 어이구 오이구 오이구 가나요? 가나요? 차 속에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가다니 원래 멈춰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이쪽에 플렉스팀과 싸우고 있고요 자두 분이 옹기종기 두 분이 용기정기 보고 있습니다. 살리러 올수 있나요? 연막이라 살릴 수 있을 텐데, 포님이 맞는 사이 나나님이 들어가면서 그 분을 살리러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막 자리가 너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카오에서 시작했던 저기 5살 팀에 5살 팀도 카오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많이 죽으셔서 그런가. 핑이좀 괜찮네요, 이번엔. 자, 파라다이스 지금 파라다이스 앞마당 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 아까 존버로 성공했던 세르님과 사운드님이 사이드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소리가 나요. 위쪽에 위쪽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쪽에서 쏴주고 있지만 자기장 바뀌에요종동님이 술탄을 정확한 술탄을 어이구, 살아납니다. 아, 이쪽 라운드 님이 커버를 가야죠. 어이구, 쏩니다. 위쪽에. 자, 이쪽 팀이 봐줘야 되는데요. 3번 팀. 오살 팀이. 어쩌다 치킨 1팀을 타격 중에 있습니다. 자 사운드 그래요 22번 팀 보고 있습니다 자 세르님 아까 1라운드에 잘했던 세르님 자 자기장 폰 아파요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우상이 <목소리> 그래도 있기 때문에 자피할수 있겠죠 사운드님 두명 남았습니다 그러나요 위쪽에 발수를 들은 것 같습니다 판단 좋구요. 사운드님 판단 좋습니다. 이쪽에 수탄 맞추나요? 이찬스를가그 그 찬스가 이렇게 자그 찬스. 그 찬스 동님이 속으로 돌아갑니다. 동님에게 자 반면에 위쪽에 지금 여기 둘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동님 번에 지금 사이드에서 맞고 있죠 둘이 처절한 대전, 조그엔 13번에 반대에 있던 우살 클레이 키를 가져갑니다. 자, 슈탄 어떻게 던진 거죠? 이렇게. 응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게, 그냥 배그 방송은 괜찮아요. 아까 지금 늦게 오신 분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스팀 커스텀이,